예 구원이란 무엇인가, 14강. 구원과 교회와의 관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 오전 시간에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교회 속에서 이제 자라가는가, 또 어떻게 자라가는가, 또 다양한 비우들을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가, 거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바울이 말한 교회관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웃음> 성경 본문은 읽는 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안 읽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고 할때그 그 제대로 믿는 게 무엇인가? 이게 일반적으로도 이제 말한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웃음> 백신도 맞는 거잖아요. 백신도 맞고, 또 뭐, 백신 안 맞는 사람도 또 나, 나름대로 또 다른 믿음이 있어서 안 맞는 건데, 보통, 뭐, 그 외에 뭐,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 거, 기에 예, 따르는 그 모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일반 교육에도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어떤지 알고 사실은 신자들의 자녀들이 그 일반 교육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을 주의하고 신자로서 그 교육을 어떤 대로 그, 우리가 잘 누려가야 되는가, 알면서, 그, 어느 정도까지 받고, 어느 정도는 그, 수용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신자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진짜 제대로 믿는 게 뭔가. 그, 성경을 뭐,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또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모든 관계성 속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성신으로자서 있게 누려가되 교회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누려간다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말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서의 삶, 그 속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짓 같아도, 그게 성경이 우리를, 그, 보호하고,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에 통치자들을 세우셔가지고, 그 모형적 교회 속에서, 그 나라를 진, 진, 연식해 오셨는데, 우리가 그리토께서 오셔서 교회를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또 성신을 보내셔서 교회를 설립하, 창립하시고 나가시잖아요. 이제 교회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둘째 아담 대신 그리토 안에서 어떻게 세 사람으로서 그 성격을 발휘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 무엇을 누려가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 그게 분명히 성경과 성신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전체로 다 받고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 방도다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다내 몸을 싣고 내 인생을 싣고 전체를 들여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미친 짓이에요. 내일을 지금 백세 시대에 내일을 알수 없는 세상인데 지금 오늘 뭘 틀어지고 있지 않으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 같이 세상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내 손을 다 펴서 내가 내일이 꼭 없는 사람처럼 나를 다드려간다 과부가 생활비 전체를 드린 것은 그런 심정으로 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과부 둘의 손을 맨날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생활비 전체를 드릴 뭐 이제 교회에서 요구하시지도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언제든지 있어야 돼요. 그런 뭐 아무튼 주님께 필요하다면 전체로 드려진 존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수단으로 준 것들을 언제든지 수단으로 써서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형제들의 어려움과 또,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 요구되는 것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기본적인 그런 예의와 그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과 매주 만나면서, 뭐 개인적으로는 매일 만날 수 있지만, 공교회적으로는 매주 만나는 거잖아요. 매주 만나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에 속한 사람의 특권이자 책임, 특권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교회상을 가르쳤고 그런 교회원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웃음> 각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그런 렇게그 배경에서 세워졌는데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 결정적인 때 그런 믿음의 행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평이한 때 저는 잘 몰라요. <웃음> 먼저 에베소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속주인 아시아 지방의 수소였습니다. <웃음> 그게 이제 아시아 일곱 교회 얘기할 때 에베소 교회 서모나, 버가모, 사대, <웃음> 아, 버가모, 그,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이렇게 산모양으로 이렇게. 근데 제일 지중, 지중해그 쪽으로부터 항구로 있는 그 도시가 이제 에베소인데요. <웃음> 지금은 이게 이제 퇴적이 돼가지고 제가 2012년도 갔을 때 보니까 이진밀이라고 하는 지역이 항구로 돼 있고요. 에베소는 한창 내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퇴적이 쌓여가지고 그 흙이 계속 내려와 쌓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에베소는 로마 속주인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해안 사이가 길고 상업이 번성했던 항구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북동쪽 2킬로에는 원래 아나톨리안의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으나 후에 그리스의 그 아데미 여신과 라틴의 다이아나 여신을 동일시하여 숭배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아데미 여신은요,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요의. 그러니까 이, 이 젖가슴이 24개, 24개가 있어요. 그, 그 신전의 사, 사제들이, 그, 어떤 그 신전 축제를 할 때는요, 그 남자들도 있는데, 남자들이 24명이 아마 고안을 떼내고, 그러고, 그걸 축하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참 옛날에 참 무지했죠. 무지 그 풍요의 신을 그 섬기려고 그런 짓들을 한 거죠. <웃음> 에베소는 로마의 그 지배하에서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예배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아데미의 전각기지와 황제들의 전각기지가 까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최초로 기독교가 전래되었다는 언급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 잠깐 방문한 것이고 바울은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 21절에 나옵니다. 그 뒤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때그 지역이 주목적 선교 목적지였고 거기서 2년 이상을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아시아 전 지역을 복무하는 전신기지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골롯에서 1장이나 뭐 2장의 그, 그런 증거 구절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곳에 회당해서 주로 복음을 전하였고 나중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웃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두란노서원도 지금 지금 가서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그, 그 유적을 보면 <웃음>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특성 때문에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에베소의 큰 적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마술 의식을 수행하는 자들과 아담미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끼치게 돼서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이야 20, 20장 1절까지 이어져 나타납니다. 이것좀 길지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리,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어, 가로대 너희가 믿을 때 성신을 받았느냐 가로대 아니라 우리는 성신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신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원래 2차 전도여행 때그 그 고린도 지역에 이제 그, 바울이 갔을 때 거기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어, 거기서 또 유대인들한테 쫓겨서 다시 수리아 지역으로 올라올 때, 그, 에베소에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남겨뒀죠. 그때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누굴 만났냐면, 아볼로를 만났어요. 아볼로는 그때, 그,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아볼로하고, 저, 이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그 사실을 알려주니까, 이 구약 박사인 아볼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거기서 더 자기가 너무 제한된 말씀을 증거했으니 그 지역에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고린도 주역으로 갔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있어서, 이제, 바울이 그 뒤에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 왔을 때 그,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뭐. <웃음> 일부는 이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성신 세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었고, 요한의 회계 세례밖에 몰랐었어요. <웃음> 그래서, 여기에, 그, 그,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그, 성신강림과 동일한 신이 여기서도 역사한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새로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신을 그때서야다또 다시 보낸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동일한 그런 성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표적적인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지금도 계속 그 온다 그런 의미는 아니야. 아무튼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속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웃음>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해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예수, 어, 유다의, <웃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계와, 스계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해가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과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일이 다된 후에, 후, 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토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각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음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가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이 역임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느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치어 가로데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니 온 송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 아리타곤을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오지 않아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구원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그다아데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간 동안 하더니, <웃음>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큰, 에,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 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웃음>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에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가닥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그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 바울은 이 후에 로마옥중에서 어, 머물 때 이와 같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염려해서 에베소서를 쓰게 됐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기에 늘 분열의 위험이 있었고 로마의 압제로 인한 혼란이 닥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하여 교회 안에 실행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의 실제적인 결과를 깨우쳐 자극을 받도록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섞여 있으니까 사실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어, 이, 이전에 저들의 상황, 뭐,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를 하고, 이전에 저들이 공중권대 잡은 자 아래에 있었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의 <웃음>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들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하는 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논지를 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이런 내용을 좀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소의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보, 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토의 역사 속에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을, 예, 일은 어떤 것이었는가와 그것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를 지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토께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으로,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하늘 보호자 우편에 오르셔서 만유의 통치자로 영광을 입으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원래도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은혼 가운데 구속사를,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고, 그 구속의 경륜대로 예수님이 저 예표적으로 계시됐고,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원래도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구속사 안에서 그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일을 있게 자신의 몸으로 다 감당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이 그의 의를 의롭게 여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만에 다시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다시 일으켜서 뭐 저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 주로 있으셨고 그리토도 있으셨지만 이 모든 일들을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이제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것이 과연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니에요. 이제 법정적으로 다 만족하는 일을 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의로움 때문에, 그 살리신 곳,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하늘에 오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신을 보내셔서, 이제 교회를 통치해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 그러니까 죽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의 통치자로 영광을 입으셨다. 구속 중, 이제 그리스도로서 중보자로서 어 왕으로서의 사역, 제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이제 모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 일을 하게 됐다 이제 공식적으로 하게 됐다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어 이제 이런 이전에는 없었는데 그렇게 입으신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 그의 영광을 찬미하며 함께 누리게 되었음을 가르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 장의 이제 내용을 쭉 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신실한 자들이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오르게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허,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되어 세 사람으로 지어지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oru>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무지 하나 될수 없는 관계가 하나 될수 있는 관계. 가 헬라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섞이겠습니까? 근데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웃음>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부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자 예수님의 몸이며 성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세움을 입은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드러내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사도 사도로서 직책을 받았는데그 직책의 그 목표가 뭔가? 그걸 이제 3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음> 이러한 어, 가르침은 교회로 하여금 바른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려는 것이고 환란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세 사람이 된 자들은 마땅히 새로운 삶을 통하여 <웃음> 하나님이 하신 사역의 결과를 세상에 증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체를 그들의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삶에서 생생하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의 모임에서나 일상의 생활에서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적대 세력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제 주, 주님의 몸인 교회에 돼가지고 성신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에, 그 완성점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그거를 보여야 하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야 하는 거죠 바울은 사, 이제 사장 초두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사약으로 말미암는 교회라는 새로운 사회에 요구되는 표준을 그 몸이라는 은유로서 설명을 합니다. 아까 이제 1장 말미에서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시고, 말하고 여기서 이제 그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됨을 가지고 성도관 하나 됨의 통일성을 말하고 은사적인 측면에서 그 모임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웃음> 그 삼위 하나님의 그 통일성과 다양성이죠. 거룩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는 그세 가지가 교회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웃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됨의 속성이 결단코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없다. 삼위 하나님의 자, 작품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갈라질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음. 3절로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높아지신 그리토께서 교회의 은사를 다양하게 부여하시며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무장시킴으로써 그 몸을 세워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장 7절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웃음> <웃음> 다 타락한 아담 안에서 완전히 해체된 그런 존재들인데 분리되고 해체되고 분열되고 분쟁하고 전쟁을 하는 존재들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동심 협력해서 상호 연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궁극적인 목표인 그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하나의 긴 과정으로 어 자라가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그것이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0, 5절로 27절에 신랑과 신부의 비유와 논리적 구성상 일치합니다. 가정의 비유로서 교회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 됨의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가 깨어질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원리로 유지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온전히 획득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 가정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르니까 가정생활에서 그 빛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옛 사상, 옛 생각 이것이 지배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해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전엔, 전, 전함에도 전 불구하고 가정에 가서는 이제 권력 행사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웃음> 이전의 방식대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도와 스 교회 관계 그리토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 같이 또 아내는 남편을 언약 안에서 서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그랬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종과 자주자가 하나 하나예동등해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갖 그냥, 서포트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 각자가 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되, 그, 그 질서 속에서 그 은사를 써서, 그 누려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요. 남편도 침해할 수 없고, 자식들이 침해할 수 없어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이 섬기는 자로서 주님이 본을 보이셨으니까 그 섬김의 모습으로 그 자신을 다들여서 저기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에 목을 뻣뻣이 하고 그냥 주장하고 권세를 부리는 걸로 그 남편이 언약의 머리로 있는 게아니요 언약의 머리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처럼 죽는 겁니다. 첫째. 언약 둘째 언약, 새 언약의 머리로서 브리토께서 죽으셨잖아요. 언약의 머리. 그러니까 남편들도 죽어야 되고 목사도 죽어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도 죽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 본이 돼야지 먼저. 그래야 위선자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그,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그리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자의 행보가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가정 속에 돌아가서 그것이 동일한 그 행동 원리로 작용이 돼. 그것이. 이제 본문을 보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가시 교회에서 어떻게 자라가면서 그 실질을 드러내는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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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이미 그리도 안에서 세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그 완전한 통치의 체현을 위하여 그리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일치되어 나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도의 충만을 일치되게 누려야 함이 지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토 안에서의 영화로움은 그 가시적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누려질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형교회에 소속되었다 하고 유형교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이 확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사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그건 확인할 길이 없어요. 교회의 질서 속에서 그 것이 누려져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모습은 형제들 사이에서 검증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치료회에서 무슨 큰뭐 저희 권세를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치료회 회원들도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서 자라가는데. 그, 그, 런 생명의 움직임을 동질의 그 고백과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가지고 그걸 외적으로 인을 쳐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무슨 권세자로서 자기네들이 뭘 주고받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이제 로마 캐토리까지 되고, 주지주의자들 같이 되는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체를 구원 받은 자들 사이에서 체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개인의 사욕이나 행복이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모든 교회 분자들의 활동이 그리토 중심으로 온전한 세 사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사의 다양성으로 인한 개별적인 특성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죠. 이렇게 움직일 때 모든 옛사람의 인간적인 괴술과 간사한 풍조에 밀려 그 확신이 없이 요동하지 않게 되고 어린아이의 무지와 불안정으로부터 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어느 한 기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처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보이는 사회인 교회 속에서 죽을 때까지 그리도만 주로 섬기면서 살아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아주 연약한 속성을 몸에 지니고 있고 주변에는 사단의 미혹이 있는 거로 그리고 뭐세상의 미혹도 있는 거죠. 구조적인 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매일 장념하며 서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피하다가는 믿음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야보서 1장 6절을 참조하시고요. 그리토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은 완전함을 증거하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유일한 수단이죠. 이 방편이라는 말도 이제 불교 용어인데요. 해탈하기 위한 그런 저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표현인데, 우리는 뭐그리도와 하나가 돼갖고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한 아 <웃음> 방편이라는 거죠. 그죠. 교만한 자들은 이를 우습게 여기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형식이나 경험, 또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느냐, 다른 이들과의 하나됨을 꺼려 합니다.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나 많이 알고 있으면, 무식한 사람하고 안 어울릴라고. 예? 그게 그 주지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헬라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저기, 시끄럽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고등한 영생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한테 들어와야지 구원이 있다. 자기네, 이제, 로마 케토릭식으로 치면 그건 가르치는 교회다. 자기네들만 성경 해석권이 있고, 자기네들만 성경 번역할 수 있다. 일반 성도는 못한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웃음> 형식으로만. <웃음> 형식으로, <웃음> 형식으로, 아, 아 우리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성도들과 다르다. 차별화 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버린. 형식과 제도를, 이제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건데요. 뒤집힌 거예요. 주님과 객체가, 주체와 객체가 뒤집힌 거예요. 늘 교회의 주체는 주님이신데, 거기서 어떤 위임받은 그 주님의 주체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역자들인데, 그거를, 그 맡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주체 역할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아니에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악질이죠. 그게 악질이에요. 그니까, <웃음> 거짓 선생들이 그런 걸 갖고 와서, 뭐,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나 외형적인 걸 갖고 와가지고, 지식이 많고, 어, 우리는 정통계열의 그 추천을 받고 사역을 한다. 이런 걸로 그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했거든요. 그거는 이미 이제 잘못된 거예요. 진짜 지도자는 성도를 위해서 죽는 거죠. 뭐 마,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섬기는 거죠. 지식으로 섬기고 내가 많이 하니까 내 밑에 와내내 내, 내 권세가 확실하니까 내 밑에 와. 이거는 다 가짜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이제 다 성도와 하나됨을 거려하는 거죠. 성도와 자기를 분리해버려. 주님은 만유의 주제로서 그이 죄인 중에 괴수들, 그 땅바닥, 바닥에 기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존귀의 위치를 버리고 자신을 죽음에 내주는 일을 했는데 그후예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근데 이제 꺼리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높이대. 그리토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여. 그리토를 높이는 이유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토를 높여. 이게 악질이죠. 다른 이들의 가르침을 멸시하고 의전적인 관계를 깨뜨립니다. 서로 협력하는 존재인데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만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항상 도우는다는 생각을 큰, 많이 아는 목사는 적게 아는 목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이게, 이게 아주 세상 논리인데. 그래서 굴리지 않으려면 실력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헬라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 이게 각자가 다 은사가 다르고 직임이 다른데요. 거기서 자유롭게 열등감이 없이 서로 협력관계를, 의존적인 관계에요. 목사도 성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의존적인 관계지 일방통행이 없다예다바울은 음.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안되는 확증으로 진리안에서 자라가야 함을 증거합니다. 장성의 자양봉과 원천이 바로 오로지 그리또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여 그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또와 하나가 돼서 자라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 없거든요. 자기 성생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 고린도 전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말미에. 그 분쟁하는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15절,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진리가 성신이 스스로 세우는 거지. 우리가 세우는 게. 우린 거기에 가담한 자로서 은혜를 누리는 것뿐이니각 음. 지체의 분량, 주님이 주신 만큼 역사해가지고 그 일을 한, 결국은 그리토가 옳다. 그리토가 전부다. 그리토가 유일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자신의 삶으로. 갈비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인정받기 원한다면 자신만을 위해서는 안 되고 서로의 유익을 추구해야 된다. 추구해야 한다고 그의 주석에서 말했습니다. 연합파의 서로에게 희생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코 지체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지체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있다고 해도 머리로부터 그 원동력인 사랑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허사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이든지 아니면 각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포괄하는 광의의 교회이든지 그 본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경륜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기능 과 관계로 말미암아 덧입혀진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 움직일 그때에만 이 특별한 기능과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거기 뒤에 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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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이로 소이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의 사랑, 헌신, 희생, 봉사 이거는 아버지께 그, 다온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서로간에 확인한 서로간에 주님이 이 기도를 하시면서 분명히 증거해주신 거예요. 이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보장받을 게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적인 모양새를 조직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제시된 그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말로도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께로부터 부여된 사랑을 구체적으로 담은 행동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체의 분량이 크고 작고는 문제가 안됩니다. 받은 바 은혜 안에서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받은 양이라도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여 역사하게 하시는 까닭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것이므로 겸손과 순결한 결과를 겉으로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 그냥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예? 다섯 달란트 받았든 중요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그 원리대로 주님이 내게 내게는 없는 원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원리.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계시의 원리를 내가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누리는 거죠. 그것으로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을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줄줄이 꿰고 있어도 안 돼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다 외우고 있잖아요. 전통을 다 외우고. 어마어마한 작업을 해서 그 수백 년 동안 그 엄청난 그 유전들을 만들어 놨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건 바울도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전파한 복음이 내가 버림이 될까. 이건 본인도 그런 복음을 전파했지만 죽을 때까지 그 은총 안에 살아야 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나는 가르치고 이만한 능 은사가 있고 이런 지혜가 있으니까 늘 나한테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그 착각을 하면 안 돼. 자기를 스스로 높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슨 대접받을 수 있는 존재? 아니. 그, 대접하는 자가 대접받는 거예요. 말 속에서 섬기는 자가 대접, 상속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 안에서. 아무리 작게 받았다고 해도 할수 있다. 하는 거지. 작은 교회라고 못하고, 뭐, 큰 교회는 다 하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 그, 작은 교회는 큰 교회 기생충이에요. 아니잖아요. 작은 목사들은 큰 목사 기생충이에요. 아니죠. 각각 받은,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됨을, 삼의 하나님의 하나됨을 그한 그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그걸 누리는 겁니다. 섬김으로써. 서로 의존함으로써. <웃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것이므로 겸손과 순결한 결과를 들어는 스스로 이제 자기를 높여가지고 자기 구준일 안해. 아 저기는 뭐그좀 이게 노동일 하는 사람이 그런 일 하지. 뭐 나는 그런 일 안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웃음>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성을 발휘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세우시는 것에 유조하게 쓰임 받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인종과 사회적인 격차가 있다 할지라도 한 통일성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락하여 자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 이방인, 종, 자주자 다있어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뭐다 계층의 수직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있어데그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수평적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토가 계속 교회에 주가 되신다는 가장 커다란 신앙 고백 아래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연합이 있다면, 유기적인 연합이 있다면 여기에 교회의 존재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르침을 위하여 각양의 은사가 존재하고 서로 상합하고 있다면 여기에 그리토를 머리로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체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말씀이 은혜의 방대로 역사하는 실질적인 재창조된 사회죠. 이 그리고 종말적인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 몸을 이루는 일을 힘쓰고 있다면 결국에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토의 죽으심 안에서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그리토의 부활 안에서 새사람을 덧립는 것이 그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새사람의 사회적 생명성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보장받기에 그 결코 수회하지 않습니다. 칼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중에서 말했는데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울감의 좌절이 교회에 남은 자가 없다고 절규할지라도 그리토의 죽음엔 열매가 있으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의 교회를 피난처처럼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자 그것은 엘리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놓았다. 종교개혁자들의 세력이 로마 캐토릭의 세력에 비하면 이건 요저의 한 점밖에 안 돼요. 거기에 그, 그 피난처들, 각 구교의 핍박을 받아서 다 피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집으로 끌어들여서 먹이고, 시키고, 입히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말.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나가야 된다. 통일성을 이루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렇게 했어요. 칼빈이나 뭐, 뭐 바빈과 아브람 카이퍼가 이 세상에 좀 알려진 거는 20세기 초에서부터 비로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한 300년 이상은 몇몇 사람만 알고 그거를 물렸던 거예요. 지금 뭐 출판이 돼갖고 전 세계적으로 출판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게 없어요. 바빙크의 개혁교약학이 이제 겨우 영어로 번역됐고, 이제 겨우 한국말로 번역됐어요. 그왜 다른 언어로 번역된 일이 없습니다. 예, 그만, 그만큼 예, 매,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 그, 그 세력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살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어떻게 내가 뭐 머리니, 뭐 요, 여기서 내가 더 몸통이니 말할 수 있어요? 주님만 높이고, 주님, 내가 뭐 주류니 뭐, 이런 얘기 할수 없어요. 나는 영원한 비주류다. 주님만 영원히 주류이시다. 이걸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영원히 이방인인데, 주님이 본 백성 삼아주셔서, 교까지 참, 그야말로, 이방 가지였는데, 접붙여 주셔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속성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이게 속성을 발휘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거지. 우리의 생명성이 있는 거.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속에서 그 속성이 안 나오면, 말만 하고 위선자들처럼 행동이 안 나오면, 저만 자기 입에 불신하게 바쁘고, 자 인생 헤아리게 바쁘면, 뭐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보죠. 근데 장성한 자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이게 교회냐. 그 생명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가시적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형의 교회에 있습니다. 3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 안에서 모든 원리와 본질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가 진짜 그 무형의 교회, 그리토의 몸인 교회 새초부터 새말까지 있는 교회에 연합된 존재라고 안다면 가시적 교회에서 그 실질을 드러내야죠. 비록 가시적인 교회가 연약한 모습을 띄고 있다 할지라도, 법적인 보장은 그리 도 안에서 다 되어 있는 거 부여되어 있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니 자랑하면 주님만 자랑하지내 외모를 자랑, 내 실력을 자랑, 내 돈을 자랑. 이미 떠난 사람이든가, 아니면 잠시 시험에 들었든가.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든가. 그런 거죠. 주님의 몸이 교회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드려야 될 텐데, 뭐, 내그 노력의 일부? 내그 재산의 일부를 안 드린다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 드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마음 정신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유기적 관계의 속성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하여 교회는 완전을 향하여 자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그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신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열매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나타나지는 거죠. 어, 저 사람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그게 삼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야 그게 나타나면 참. 거기에 쓰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난참 그 저주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웃음> 아무튼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뭐 삼위일체 개혁 신학이 삼위일체 신학이고 언약 신학이고 하나님 나라 신학이고 뭐다 얘기를 해도 그렇게 이제 생활로 열매가 있어야 돼 그렇게.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가는 게 있을 때, 내 입술로만의 송영이 아니라, 내전 인, 온몸으로, 받을 인기지로 그냥 송영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하는. 찬양을 받으시려고 에베소서에 나와, 그리고 오늘 구원하셨는데, 이것을 떠나서 온전한 교회 의 이름의 모습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사회에 속하게 된 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원천으로 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가시 사회, 교회 사회 속에서 증시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보기에 약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지, 지혜가 없어 보이는 자들이 모인 사회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결과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고 주께서는 결과를 내신 동질의 생명들과 연합하여 그리토의 온전한 사람의 일이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은 다 교만의 산물입니다. 개인주의, 무교회 주의, 혼합주의 그런 산물이죠. 그리토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성신의 인도와 능력을 체현하여 그 안에 만재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회를 이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을 띠고서 말입니다. 주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영광의 직책을 혹시라도 남에게 넘겨버리는 미련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이천 한촌 구석에서 미미하게 소수로 존재한다고, 존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적 속성을 어,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잘 유지하고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계신 것입니다. 유럽 천지가 그 국교로 다 지배했잖아요. 제네바에 뭐 견브해바에 2만 명이에요 인구가. 거기에 이제 소수만 그걸 누렸는데 다지는 각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또뭐 유대교 천지고 예? 이교들 천지인데. 신자들은 불과 몇백 명? 그렇게 해서 조금 번전하고, 몇천 명으로 번전하 주님. 그게 생명이고 진리가 있고,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런 새로운 인간상과 사회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도 이런 사회 속에서 그걸 소수라도, 그걸 증시해야지, 그거 아니면 우리는 모일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에베소 교회도 당시 세계를 제피하고 있는 로마의 속주로 있었던 도시의 한 귀퉁이에서 미미하게 존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오로지 그들을 향해서만 있었습니다. 10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얼마나 우리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여와께서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교회사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22장 12절입니다. 이게 참 미미한 교회라고 여러분들 오그라져가지고큰 교회 목사, 큰 교회 성도들한테 우울어질 필요가 없어요.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살아도, 내 가정 하나가 살아도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 나타나고 세 사람의 성향이 나타나고 그런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면 거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